무조건데? <웃음> 안될 리가 없어 포포트에포포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편집은 제가 맘대로 할거긴 한데 네 일단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오늘 제 채널에 어, 또두 분이 놀러 오셨는데 어, 누구세요? <웃음>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은쌤 채널을 통해서 더큰 유튜브 스타가 되고 싶은 메카트로닉스 M 채널 운영하, 운영하고 있는 최재용 네, 고 거영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어, 네. 아, 포포트, 포포트예요 어, 메카트로닉스 M이라고 하는 채널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? 공학 유튜버고요. 저희는 여러분들께 실용적인 거안 올리고 재밌고 신기한 거 올리는 채널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그래서 영상을 가서 보니까 제가 처음 영상을 봤었을 때, 이제 고등학생으로 네. 시작을 했었는데, 이제 지금은 풋풋한 새내기. 맞죠? 어, 네. 그래서 지금, 사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도 한 1시간 정도 입담을 풀었는데, 아, 어떻게 찍지? 아, 어떻게 찍지? 네. 이거, 어, 이 분위기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, 어떤 야망을 해결을 하시겠습니까? 사실 메이커 은희쌤 구독자층은 3D 프린터를 많이 좋아하시는데 저희도 3D 프린터 작품을 들고 왔거든요 어떤 걸 가져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제 작업실에 오자마자 <웃음> 승분접착제를 달래요? <웃음> 그래서 네? 이랬더니 아 작품을 가져왔는데 가져오는 동안 약간 어, 네. 약간 안, 안타까운 사고가 안, 어,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가지고 자 일단은 간단하게 일단 작동 보기 전에 소개부터 해주세요 이게 아이언맨 초반에 아이언맨이 책상에서 나왔던 그 약간 그런 아이템인데요 이게 계속 돌아가니까 멍 때리기 좋은 그런 아. 거 네. 사실 이 막대기 자체가 계속 돌아갈 수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 막대기를 계속 돌아가게 할 겁니다 바로 이 건전지를 아네 <웃음> <웃음> 한번 일단 보여주세요 그럼 네 될지, 될지 될 거예요 네. 그래서 사실 좀 크게 돌리면 이게 이렇게 아 돌아가야 되는데 할수 있어! 할수 있어! 할수 있어! 그러니까 360도가 넘어가야 되는 거죠? 네, 맞죠, 맞죠. 안 되면 살짝 이거를 안에 전자석이 있는데 이걸 좀만 더 위쪽으로 해주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. 어... 360도를 도는 걸 보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<웃음> 손을 잡아줘야 하는 그런 작품이군요. 네 저희가 이렇게 간절해야지만 이렇게 돌아가있 있는 <웃음> 어 지금 전자석이 여기 보면 검정색 점이 두개가 아...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는데 전자석은 어디고 저 검은 건 뭔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할까요? 사실 이거는 홀센서라고 자석을 인지하는 센서예요 네. 그래서 여기 잠깐 멈춰보면 여기 끝에 요 끝에 네, 전자석이 있죠 네, 여기도 자석이 있네요 아! 좌석이 있네요 좌석이죠? 네. 좌석, <웃음> 어. 좌석. 네. 그리고 타미를 잠깐 분해해보죠 아! 분해해도 어. 돼요? 네 이렇게 <웃음> 안에 회로가 들어있어요 아, 여기 전자석! 여기 전자석! 네 맞아요, 맞아요. 네, 네. 그래서 아두이노로 이 홀센서를 통해서 드론 값을 받아들일 거예요 네 그러면 어느 수치값이 딱 뜨겠죠? 전자석이 그럼 그거에서 이렇게 막 코딩을 하면 됩니다 <웃음> 네 자세한 거는 <웃음> 네, 머리 아, 아파요. 그렇죠. 아, 자세한 거는 여기 채널, 그래도 음. 야망을 가지고 왔는데 채널 홍보해야 되잖아요. 맞죠 맞아, 맞아. 네. 그럼 제가 여기 채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가서 어, 영상에 좀 자세하게 설명 좀,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세한 설명은 저희 채널에 들어오셔서 <웃음> 저희 채널 영상 보시면은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. <웃음> 어, 잘한다, 잘한다. 아, 잘한다. 홍보 잘한다. 어, 제일 걱정 많더니 <웃음> 조금씩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어요. 네. 자, 두 번째 작품입니다. 어, 그때 마, 많은 일이 잠깐 중간 사이에 네.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, 오늘 보여주는 화면은 이쪽 보정 화면으로 <웃음> 나가는 걸로 일단은 하고요. 네, 얘는 뭔가요? 가습기 였던 기차 모형입니다. 왜 가습기 였던인가요 <웃음> 어, 일단은... 지금 많은 소란이 있어서... 아, <웃음> 그럼 일단 가습기부터 볼까요? 돼요? 아, 이것도 지금 저희 채널 들어보시면가습기 s k i y a Saktoan, a z 가습기 <웃음> 기차 모형이 있으니까 저희 채널에서 봐주시면은 아주 네. 감사하겠습니다. o 기 윗부분에 p 기 여기 윗부분에 가습기 부분 e 고 weep, weep, weep, weep, weep, w e 을 p w e 이거 통이 있걸 어, 프린터로 뽑았어요? 네 이거 <웃음> 안 들어가서 이거 다 갈았어요, 지금? 어떻게 된 건가요? 매끄게 하기. 우와, <웃음> 이 도노 사포지. 이게 열리나요? 아니요, 아니요 이거 닫혀있습니다. 아, 이제 아. 이, 이, 구멍에다가, 네, 이 구멍에다가 물을 넣고 딱 이렇게 네, 맞아요, 거네 네,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 기차 안에 넣어서 그게 더 덥고 기차는 일단은 그래도 이쪽 화면은 어때요? 좀 움직이는 거좀 하나 보여주세요 네. 아! 그럼 해볼까요? 지금? 네 이렇게 전원을 넣어주면 저희도 이렇게 반대편을 어요너아빠져맞지 빠졌다 <웃음> 아 괜찮아요. 어... 뭐 네, 이런 식으로 편집, 편집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아네 편집은 제가 맘대로 할 거긴 한데 네 일단은 이 채널의 채널 이름이 뭐라고요? 저희는 메카트로닉 쌤이죠. <웃음> 이 채널에 가면 살아있는 기차 가습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가서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아이디어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기차가 나오는 게 연기를 뿜는 거를 가습기랑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 결합시킨 거잖아요 그렇죠.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하다가 생각을 하게 됐나요? 처음에 만들고자 했던 게 가습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말했지 실용적인 게 아니라 뭔가 재밌고 쓸모없는 그런 걸 만들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서 집 집을 그렸을 때 집에서 불뚝에서 연기가 나게 하던가 가습기가 아니면은 이렇게 기차에서 음. 뭐 이렇게 연기가 나게 해보자 음. 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게 기차 가습기가 음. 된 거죠. 어 그러면 나중에 집 모양 가습기도 나올 예정인가요? 집 모양 가습기는 <웃음> 가습기는 일단 여기까지만. <웃음> 아왜 가습기랑 안 좋은 추억이 있나 봐요. 왜 왜? 거의 대부분의 파츠가 지금 3D 프린터 출력물로 보입니다. 네. 요거 되게 아이디어 재밌게 잘 뽑은 것 같거든요. 이 기차 부분에, 여기 뭐라고 해야 되죠? 이 부분을, 아, 어, 범퍼라 아. 기차 범퍼라고 합시다. 여기 이름이 따로 있을 것 같기도 한데, 어, 여기 부분을, 어, 여기도 계속 이렇게 미세하게 하나씩 뽑느라 시간 꽤 걸렸을 것 같은데요? 이 부분도. 서포터 없이 다 뽑은거죠? 네. 음. 네 맞아요 음. 나는 여기를 <웃음> 찍어주고 싶은데 여기 네, 사건사고가 <웃음> 많은 걸차 가습기 모자이크 찾으시뭘모자이크 아, <웃음> <웃음> 아니 뭘 모자이크 해요 저도 한번 보고싶네요 아 탱크는 엄청 크네 음. 그 찍힐래나? 저 가습기에 하얀색 가닥이 하나가 보입니다 음. 재미난 아이디어 제가 만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은 아이디어 혹시 하나 모아이 콧구멍에 아, 모아이 <웃음> 아 모아이 코로 이렇게 가습이 나가려면 이걸 어떻게 달아야 되지? 필치 시문 이렇게 달아야 되나 아니, 이 모듈을 각각 콧구에 <웃음> 하나씩 다음에 필터로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<웃음> 그러니까요 <웃음> 아 알겠습니다 제가 저 대형 모아이 코를 뚫어서 나중에 한번 가습기를 환한 아. 콧구멍에서 나오는 가습기를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두 작품을 어, 가지고 오셔서 열심히 수리를 했고요 <웃음> 네, 잘되는 영상들은 여기 채널에 가서 보는 걸로 하고 조금 더 완성도가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어쨌든 이렇게 야망을 품고 두 작품을 가지고 제 작업실에 놀러 왔는데 어, 어떠셨나요? 어, 이렇게 고장될 줄 몰랐고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오히려 <웃음> 완벽하지 못했지만 뭔가 계속하는 모습?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1년 후에 네. 새로운 컨셉의 가습기 <웃음> 아, 네. <웃음> 아니면 뭔가 새로운 만들기로 가지고 나오면 좀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처음부터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.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만들기를 진행할 건가요? 지금은 아직은 저희가 모델링을 초보 정도의 수준이라서 이 정도로 만들었지만 좀더 정교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이런 오류가 <웃음> 생기지 않게 네, 만들어 나갈 것 같습니다. 오늘 되게 여기 이제 스포츠 와가지고 되게 많은 구경하고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저희한테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아까 뭔가 제가 막 아무나 막 부르진 않아요 일단은 어.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그래도 뭐 나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어, 확인된 분들한테 연락을 하는데 지금 여기 메카트로닉스 요 채널은 이제 제가 제 채널에 계속 댓글도 달아주시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슈루 연구소라고 하는 채널에 이제 자기 작품들 가지고 나와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서 아, 이분들은 이제 만들기 좋아하고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. 그래서 아, 이제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 그러면 제 채널에 한번 놀러 오세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초대를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오시는 김에 그냥 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뭐 새로 만든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. 그래서 가지고 왔지만. 음... 보여주자마자 이게 <웃음> 완벽하게 딱 그랬어야 했는데 아, 얘도 더좀더잘 돌아가고 가습기도 다 나오는 거 보여드리고 했어야 됐는데 아니 그러면 나보고 편집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<웃음> 한탄만 하면 어떡합니까 저희 영상 아. 보내드릴 거니까 조금씩 <웃음> 이바치 <이렇게 웃음> 아, 아, 오늘 감사합니다 우와 <웃음>